자 오늘 할 얘기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야. 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데, 그 그러니까 시그마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야. 그첫 번째가 부분분수. 무슨 분수? 부분분수. 어, 부분분수랑 두 번째가 무리식이야. 무리식. 어 근데 이두 가지는 그니까 시그마의 힘은 다 더하는 거잖아. 네. 그럼 한없이 계속 더하기만 한다면 끝이 없거든. 네. 근데 어. 규칙적으로 안쪽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반복적으로 되는 한, 하나의 항이 있다고 치자 더하기랑 빼기가 같이 있어. 이게 여러 항들이 계속 붙어버리면 예를 들면 더하기 A 빼기 B 이게 하나의 항이야. 네. 두 번째로 더하기 A E 빼기 B E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가운데가 이게 같다면 네. 규칙적으로 날라가 버리잖아. 네. 이 규칙적 소거를 힘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이 규칙적 속어는 문제를 보면 느껴질 거야. 오늘 할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둘을 배우는 건데 규칙적 속어야 네.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이거 부분분수를 배우려면 그 우리 유리식 때 했거든, 유리식 때 네. 여기 위에 사실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A, B 고배 형태면 차분의 분자 앞에 거분의1 빼기 뒤에 거분의1로쓸수 있다. 이건 안 해요. 네.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안해도 돼요. 그러니까 1, 3, 4번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럼 보면 여기 얘가 나와있잖아요. 네.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헤이 시그마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들거야. 앞에가 K고 뒤에는 K보다 하나 큰 수네. 네. 이렇게 될거야. 얘가 어차피 1만 원이니까. 네. 그럼 얘가 부분분수란 말이지. 네. 차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어차피 1이죠. 네. 이거 어차피 1이 구요 얘를 그대로 보면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성립하지 아. 왼쪽보다 오른쪽이 복잡하거든 네. 여기 넣어보자고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쭉쭉쭉 더하기 차 네. n분의 1 빼기 n플러스 1분의 1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날아가잖아 네. 그럼 여까지 날아가겠지 앞에 하나 남으니까 뒤에 하나 남을 거야 네. 앞에 플러스가 하나 남았더니 뒤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았지 네.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서 여기는 외워줘야 될첫 번째 부분 분수 중에 부분 분수 중에 외워줘야 될 기본적인 식 얘만 나온다가 아니야 얘는 얘는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n 플러스 1분의 n이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수능에 나왔던 거야 자, 문항 한번 볼게. 두 번째, 무리식 하기 전에. 자, 여기 볼게. 필수제재. 글씨 보이니? 조금 작게 볼까 아, 여기, 여기는 어차피 밑에 너, 너가 풀 거니까. 요 정도 크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렇게 되잖아 3-1 곱하기 3 플러스 1분의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 안에 건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좀 써주자고 2 곱하기 4분의 1. 맞죠? 네. 그리고 컴마 다음은 뭐야? 5-1 곱하기 5-1 그러니까 4 곱하기 6분의 1. 다음은 6 곱하기, 6 곱하기 8분의 1.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돼? 앞에 것만 먼저 봐 2n이죠? 네. 뒤에는 그거보다 2가 크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를 묶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4분의 4에 n의 네. n 플러스 1분의 1 가능하지. 네. 자 n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에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싶은데 앞에 4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죠. 음. 그럼 뒤에 거는 우리 아까 외웠던 것처럼 n 플러스 1분의 음. n인데 여기에 4가 곱해지는 꼬이지은거예 얘도 봅시다 일단은 앞에는 1, 2, 3 이렇게 가니까 앞에 n 뒤에는 얘보다 이큰수 분의 1 이거지 네.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네. k 플러스 2분의 1 이건 안 외웠어 그지? 네. 두모의 차가 얼마야? 2지? 네. 2분의 1 꺼내놓고 k는 1부터 n까지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 맞죠? 네. 넣으세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안 없어지지. 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여기서 없어지지 네. 그럼 앞에 몇개 남았어? 얘는 사라질 거야. 두 개. 두개 남았지. 플러스가 두개 남았어. 네. 그럼 맨 마지막은 이거 있을 거고 그 앞에는 뭐 플러스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플러스가 두개 남았으니 마이너스가 두개 남아야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규칙적 소거라는 건 규칙적으로 싹 없어지지만 앞에 플러스가 2개 남으면 뒤에는 마이너스가 2개 남아야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3개 남으면 뒤에는 플러스가 3개 남아야 돼 괜찮겠어? 네. 일단 요거 분수, 부분분수 먼저 정리 네. 그 다음 두번째가 무리식을 포함한건데 이건 중3때부터 보였을거야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분모에 무리식이 있는 경우 유리화를 많이 하잖아 근데 유리화를 했을 때 플러스면 계속 더해지겠지 근데 유리화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남는 경우는 뿔마 뿔마 뿔마가 왔다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루트 K 플러스 1 분의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런 네. 경우 얘에다 그냥 넣지 않고 유리화를 해서 넣어버리는 거잖아. 결국 이런 형태겠지 유리화 해주면 어차피 1될 거고 이런 경우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런 식이겠지 루트 네. 4 빼기 루트 3 잘 보면 뒤에 건 계속 소거되어 없어질 거야. 네. 얘도 없어질 거거든? 얘만 남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건데 앞에가 남겠죠.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플러스가 남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도 문제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얘 일반화 어떻게 되니? 하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아, 분의 1이요. 그럼 얘는 이렇게도 써지잖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n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얘는 다 더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일 것이고 얘는 유리화를 그대로 시켜주는 거지. 분자로 꺼내오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소거되게끔 그래서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바로 없어지고 그럼 얘만 남겠네요. 네. 그럼 맨 뒤에는 예일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남았으니 뒤에는 플러스가 남을거라. 음.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한번 볼게. 유리화 해줘봐. 분모는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될거고 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는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될겁니다. 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2인 등차야. A니. 얘가 뭐야? 이웃한 두항 사이의차 a는 등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공차야 그러니까 공차 2가 나갈 거니까 2분의 1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넣어주면 2분의 1 그대로 들어오고 루트 a 2 마이너스 루트 a 1 루트 a 3 마이너스 루트 a 2 없어지죠? 얘가 안 없어질 겁니다 그럼 맨 뒤에는 루트 a13 마이너스 루트 a 12일텐데 얘는 없어지고 얘가 남겠죠 그러니까 음. 2분의 1 가로 열고 루트 A2. A13 마이너스 루트 A1 이렇게 될건데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이거니까 A13은 첫째항 플러스 1 2이24 얘는 2분의 1 가로 열고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1 그래서 2분의 1 5 마이너스 1 2 음. 괜찮겠니? 이것도 이런 식의 계산이야 이거 계산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이제는 이제 기타야 기타 필수 의제 13부터 한번 보면 기타야 네. 그러니까 로그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 네 1부터 넣어보자고 그러면 로그 3에 1분의 3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로그 3에 3분의 5 로그 3에 5분의 7 로그 3의 80이란 건가요? 79분의 81 로그의 합은 진수들끼리 곱할 거 아닙니까? 네. 다 필요하고 곱해질 거잖아요 네. 뭐 없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 이렇게 없어지겠죠? 음, 결국에는 네. 로그 3의 81이겠네요 4 그럼 얘를 넣어보자고요 번 로그 자 이런 경우는 통분을 해주는 게 좋거든. 루트 안에 k제곱분에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되지 이렇게. 아, 네. 그럼 이거를 k를 각각을 나눠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음, 그럼 로그, 로그에 루트 2 들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로그 루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로그 루트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쭉쭉쭉 더하기 루트 로그 루트 8 들어가니까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 곱하기... 얘네 없어지지? 안에서 얘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루트 곱해지면 16분의 9는 로그 4분의 3 오케이 네 자, 그냥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 얘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지 앞에 있는 1부터 10까지는 등차고 뒤에 있는건 등비지 그러니까 등차 곱하기 등비꼴을 몇급수라 그래 한번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몇 급수. 등비수연의 합공식을 유도할 때 네. 이런 형태를 풀기 위한 유도를 한다고 했었어. 네. 잠시만요. 네. 몇 급수. 자, 등차 곱하기 등비꼴을 몇급 쓰라고 했는데 몰라도 되거든 이런 형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뭐냐면 이 녀석을 내가 구할 녀석이잖아 내가 쓰라고 나와볼게 여기다 공비를 곱하는 거야 공비인 녀석을 곱해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쭉쭉쭉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인데 이거 그대로 빼주잖아 이렇게 못 빼요. 이렇게 뺄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에 s제곱에 쓰고 앞에 2분의 1 남고 네.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뺐을 거니까 2분의 1에 10제곱까지 오겠죠. 네. 그 다음 얘는 뺐을 거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 네. 여기까지는 등비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0b의 10제곱 17. 괜찮아? 네. 그 다음 빼기 1분의 1의 11제곱 곱하기 10이지 네. 분모 분자 2분의 1이 사라지고요 네. 1분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11제곱 곱하기 10 네. 괜찮니? 네.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거든 나눠주는 거거든 2를 곱해줄 거야 s 는후2 마이너스 2의 10제곱 분의 1에 2가 곱해서 2의 9제곱 분의 1 네. 마이너스 2의 10제곱 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어, 네. 그럼 2 e 마이너스 얘네 통분돼요 네. 2의 10제곱으로 통분하면 2를 곱해주면 되잖아 네. 마이너스 12 아, 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어, 네 그럼 2-2에 4로 약분될 거니까 8제곱 남고 3. 음, 네. 응, 더 이상 계산 못 하겠어. 음. 2에 8제곱으로 통분해도 될것 같아. 2에 8제곱으로 통분해버리면. 2에 8제곱 분해. 2에 9제곱 되겠죠? 네. 512에서 8빼니까 509. 분모는 256분에 509.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나 되지. 괜찮겠니네네 네, 여기까지 네. 형님 sn 네. a n 네. 합항 네. n에 관한 네. 2차식 네. a n 일반항은 e n 일러서 오니까 플러스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3에 k 플러스 1들어갔으니까 2k 플러스 5 분의 1차 2분의 1 튀어나가고 k는 1부터 n까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1부터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바로 없어지지 앞에 하 남았으니까 맨 앞에 5분의 1 맨뒤엔 여기에 n 들어간 2n 플러스 5분의 1통분하고 처리하세요